위치가 여기서 어. end is 포함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가 뭐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접속사 그렇지 이미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만큼 네. 얘가 접속사 기능을 하니까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지 네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면 위치가 답일까? 아 접속사 접속사 그렇지 어. 그렇지 여기에 접속사가 없다면 적어볼까? 여기에 뭐가 없다면? 접속사 그렇지 그러다가 없다면 답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위치가 그렇지. 돼야 되고 만약에 접속사 그럼 어떻게 이 돼야 있어도 될까? 위치가 될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접속사가 있어도 위치가 될수 있는 경우 있을 네, 수도 있다. 네,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이어 어딘가의 문장이 하나 더 들어와 있거나 그러면 어 그럼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아 응용력이 좋은데.